가부장제를 향한 폭도들의 언어, 폭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나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마스님이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웃음> 마스님 기다리신 청취자분들 많지 않으실까요? 엄청 많을걸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되게 불쌍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스님이 안 오시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뉴스를 달구고 있는 네. 그 불법 아 촬영을 유포 연루된 네. 남자 연예인들인데 네, 맞아요. 사실 포커스가 이쪽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연예계 쪽으로 좀 빠지기는 했죠. 그렇죠. 그 음. 몸통은 별로고 건드리는 느낌이 안 나고 계속 그 유명한 남자 연예인들 네. 이름을 언론에서 얘기하면서 네. 약간 물 흐리기 패배하신 분 얘기는 언급도 안 되고 네 맞아요. 정작 그 단톡방에 있는 남, 다른 남성들 연예인들의 얼마나 그 비도덕적인 행태인가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네. 하면서. 원래 그 성착취, 성매수를 했던 원래 그 연예인은 이야기가 쏙 빠지고 있죠. 맞아요. 사실, 네. 네. 이 연예인, 그 연예계 안에서 불법 촬영이 얼마나 심각한지, 뭐, 이런 불법 촬영 문화가 얼마나 이제 일상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네. 너무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그 장자연사 사건. 네. 그리고 이 버닝 썬 이야기의 초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렇죠. 네. 클럽과 그 공권력이 네. 유착된 사건 안에서 어떻게 네. 여성들이 착취당하고 불법 촬영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네. 입었는지에 대한 그런 몸통 얘기는 갑자기 사라지고 네. 어떤 뭐 연예인 a 씨 b 씨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촬영을 해 이런 식으로. 어, 누가 누굴 유포했는가. 그 피해자 찾아내고 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이건 또 뭐. 네. 정작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람 따로 있는데, M1 사람만 그렇죠, 하고 있죠. 누가 참고인 조사 받았다. 이런 걸로 뉴스 응. 계속 헤드 띄우는데 좀. 누가 풀메이크업을 하고 경찰 조사를 나, <웃음> 받으러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웃음> 하고 있는데. 쓸모없는 얘기들이죠. 네, 어쩌라는 그래서. 건지. <웃음> 근데 한번 우리도 다음에 이거를 좀 정리해서 방송에서 다뤄보고 싶긴 한데, 지금은 좀, 어, 시기상조? 그리고 우리가 한 3월, 2월, 3월부터 계속 얘기를 하자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맞아요. 카르텔 유착에 대한 네. 얘기를 하자 했는데 계속 터져서 못하고 뭐, 네. 있죠. <웃음> 정리를 할 만하면 매 주마다 업데이트가 돼서 아무튼 네. 그래서 저희도 잘 방송 준비를 하고 뭐 네.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렇게 어떤 소식이 있었다 이런 네. 이야기만 전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 제가 그 한화 쉬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아, 오늘 이거 진짜 얘기하고 싶다고 서주님께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웃음> 네. <웃음> 어떤 거였냐면, 그 예전에 그 성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창용이가 네네. 어떤 노년 여성을 폭행해서 사망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폭행 사건이. 네. 그 사건이 있었을 땐 굉장히 네, 충격적이고 되게 의외일 정도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밥 먹다가 뉴스를 보는데 그냥 뉴스 중간에 갑자기 어떤 여, 노인 여성이 지나가던 50대 남성들, 40대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비아냥을 당하고, 이런 범죄를 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뉴스가 뜨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음. 가장 여성의 계층 중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여성이 저는 노인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빈곤한 여성들 네, 폐지 줍는 노인 여성이 가장 가장 짐승 취급을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집단 폭행 사태가 점점 네. 발생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낮은 계급에서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음. 해야 하고, 이들을 네.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나. 사실 그, 음. 그 사건 이후로 어떤 네. 그 노년 여성에 대한 법적인 네. 그런 제도 같은 게 마련이 됐나요? 이야기도 그... 없었죠. 아. <웃음> 제가 <전> 역시 늘 <웃음> 저는 괜한 걸 묻죠. 괜한 네. 걸 <웃음> <웃음> 물어보고 빡치는 게제 역할인데. <웃음> 그렇군요. 네. 적어도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는 할줄 알았는데 네. 아무렇지 않게 아 이런 비윤리적인 사태가 있었다니 이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네. <웃음> 이러고 네. 다음 짐승만도 못한 놈이 온다. 이렇게 네. 지나가는. 네. 다른 짐승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 우리 이게 우리 미래니까요. 네. 네.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웃음> 되게, 되게 분위기가 차분해진 걸 넘어서 아람기 <웃음> <웃음> 시작하죠. 네. 그 다시 어, 우리 우리 얘기, 네. 호스트들 얘기를 하자면 네. 네. 요즘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소주님. 네. <웃음> 너무 조용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돌려드릴게요. <웃음> 발표시키는 것 같네요. 그럼요. <웃음> 우리 그 설치라 시즌 1이랑 2에 이전에 했던 에피소드들을 재업로드 해줄, 해줄 수 있냐는 요청이 음. 몇번 들어와서 저희 기획팀에서 네. 회의를 <웃음> 여기 팀, 여기 사람들이아 <웃음> 되게 있어보이게 있어보이게 <웃음> 다 얘기했는데 왜 까발려요? 쉿! 그래서 회의를, 했는, 회의를 한 결과 네. 업로드를 하는,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네. 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도 얘기하나요? 얘기하자면 솔직하게, 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니 그냥 진짜 다 까고 얘기하면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그 <웃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웃음> 없어요. 우리가 그 포건이라고 <웃음> 네. 불리기 전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 그 시절에 굉장하신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그 여성혐오적인 언행을 네. 일삼고 네. 되게 백래셔였죠. 네. 네. 그래서 <웃음> 그럼에도 <웃음> 음, 반성하는 모습이 없던. 네 근데 그분이 되게 기만적인 방송을 많이 하셨어요 탈코르셋 방송도 본인이 하시고 뭐 되게 혼내듯이 맨날 혼내잖아요 성취자분들 음. 혼내잖아요 지가 뭔데 제가 아는 것도 지뿔도 없는 게 <웃음>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거를 재업로드 할순 없고, 저희가 그,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좀 선별을 해서, 재녹음을 네. 하는 게 낫지 네. 않나. 그리고 저는 방탄 빠는 새끼의 목소리를 굳이 내 채널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웃음> 청취자들 농락시키는 행위가 아니고서야, 네, 이거는 네. 아무리 청취자분들이 원한다고 하셔도, 이거는 네.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화별로 이렇게 보면은, 그때 그분이 했던 그, 여성혐오적인 행태들이, 행동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라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웃음> 그 사실 저희 발작 버튼이 눌리기 때문에 재압로드가 <웃음> 네. 그, <이제> 힘들다말씀 <웃음> 네.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겠죠? <웃음> 그렇죠. 그, 저,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막 그런 것도 했잖아 백래셔 찾아내기 방송 한번 하자고. 네. 우리 왜냐면 이제 백래셔 진짜 잘 찾아요. <웃음> 딱 보면, 딱, <웃음> 딱. 얘기 한 <웃음> 1, 2분 하면 어? 이 새끼 봐라. <웃음> 느낌이 온다. <운다. 웃음> 그럼요. 그래서 네. <웃음> 그런 이유로 좀 업로드가 느리게 될것 네. 같아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싶고 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또 너무 감사하게도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 저희 네. 방송을 홍보를 네. 해주셔서 네. <웃음> 진짜,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웃음> 진짜 액 나와요. <웃음> 다 캡처해서 우리끼 돌려보거든요. 여분들 <웃음> 이거 보세요! 이러면 <웃음> <웃음> <웃음> 왜냐면 저희가 되게 홍보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웃음> 홍보를 할줄 모르고 그냥 녹음만 할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웃음>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자면 놓치는 게 되게 많았는데. 네. 근데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여기저기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네. 말씀을 먼저 정말,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더 좋은 <웃음> 퀄리티의 방송으로 보답하는 포강이 <웃음> 되겠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올게요. 네. 네. 우리 지난 화에 최초 공개했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 근데 진짜 개웃긴 거한 번만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해 드리자면 맛스님이 최초 공개가 뭔지 몰라가지고 진짜 <웃음> <웃음> 내가 <웃음> 너무 웃겨가지고 뒤집어졌죠. <웃음> 난리가 났죠. 혼자 단톡방에서 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그 어, 그 4화는 그 당연히 청취자들한테 처음 공개하는 건데 왜 최초 공개라고 <웃음> 하냐고 하셔서 네. 순간 저 <웃음> 무슨 저도 이해를 못 해서 네. 네? <웃음> 그래서 저는 최초 공개라는 기능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팀원들은 최초 공개라는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혼자 네. 최초 공개요? 왜 최초공개라고 쓰죠? 어차피 최초공개인데 제목이 네. 왜 최초공개라고 쓰죠? 이러면서. 근데 그게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최초공개, 최초공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 아는 척했대요. 아니요. 그 그래. 그, 이게 물어볼 타이밍을 <웃음> 놓쳐서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한, 한 시간, 두 시간 뒤에 갑자기 근데 최초공개가 뭐예요? 이러고 <웃음> <웃음>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일단 뭘, 가만히 있으면 반응 간다. 일단 반응 가보자. 아, 이랬는데 채웠어요. <웃음> 그, 그 최초 공개 하루 이틀 전에 제가 약간 뭔가 찜찜해가지고 단톡방에 <웃음> 근데, 마스님 최초 공개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장이 <웃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신 알, 거죠. 네 아니겠지. <웃음> <웃음> 제가 모릅니다. <웃음> 근데 사실 저도 진짜 만만치 않은 이런 거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전 뭔지는 알았어요. 그렇죠. <웃음> 뭔지는 알았다고요. <웃음> <웃음> 이분이 지금 환갑이 넘으셔가지고 6십대 세대, <웃음> <무슨> 예. 내년에 이른이에요.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해해줘야 이해해드 오늘 오늘의 주제를 얘기 우리 주제 얘기하는데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를 얘기해볼까요? 오늘의 네. 주제는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페미니즘 네. 페미니즘. 네. 이 예고를 한번 했었죠. 네, 박수. 와 <웃음> <웃음> 이거가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네. 지금. 그 뭐지? 어,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참고한 책이 한권 있어요. 네. 뭔지 말씀해 주시죠. 페미니즘을 팝니다라는 네. 책을 우리가 리뷰도 하면서 시장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음. 라고 했었는데 네. 네. 여기서 그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저번 방송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간략하게 목차라던가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음,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봤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정리를 해오셨다고. 네. 네. 한번 네. 그러면 서주님께서 한번 쫙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죠. 청취자분들께. 네. 일단은. 왜 <웃음> 웃으세요? 어, <보여주세요. 웃음> 너무 비장하게. 일단은. <웃음>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손동작을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요. 이 손동작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한번 해야 되는지. <웃음> 일단은 <네네. 웃음> 시장 페미니즘의 정의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네. 페미니즘 광고들이 행하는 백래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펜버타이징, 그리고 광고와 여성 해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이라는 모순. 까지, 음. 광고 속의 백래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낙수페미니즘과 여성서사, 그리고 여성연예인까지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고 방송을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음. 사실 그 여성서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차를 뒤에 따로 하나 빼두긴 했는데 네. 어, 여기서 같이 설명을 하는 게 청취자분들이 네. 들으시기에 좀 좋을 네.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약간 티저처럼 <웃음> 약간 피자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다른 방송을 기대해 주시 달라. 그 먼저 음, 그 물론. 책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도 하고 음. 넘어가자면 네. 이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페미니즘을 팝니다. 음, 저는 생각보다 좀 괜찮았어요. 네. 음. 이 생각보다 좀 괜찮았다는 <웃음> 이야기는 <웃음> 네. <웃음> 생각을 <웃음> 좀 까는 것 같은데 <웃음> 음. 이게 그 표지가 되게 베이비 핑크 색이잖아요. 음. 약간 그래서 저는 그 나쁜 페미니즘 막 <웃음> 록산 <웃음> 게이츠 이런 게 떠올라서 <웃음> 아 이걸 근데, 근데 록산 게이 아, 말을 인용을 하긴 했어요. 책에서. 네. 그래도 그거보다 아, 훨씬 그렇죠, 나아 그죠 네. <웃음> 그래서 그그 그 표지를 보고 아니 페미니즘 브랜드와 시장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에 어떻게 표지가 왜 이렇게 분홍색이고 이렇지라고 <웃음> 회전 내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마스님이 음. 어, 그 돌려까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하셔서 네, 그무 과대 해석 아니에요? 네, 그, 그, 그, 어, 갑자기, 갑자기 아니에요? 좀 올려치게 하시고 아니요. 님, <웃음> 올려치게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되게, 저 갑자기 수구할 뻔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하다가 아, 아닌 것 음. 같은 아, 거예요.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웃긴 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서주님이 어? 이러면서 어? 하는 거예요. <웃음> 응. 너무 웃긴 거예요. <웃음> <웃음> 귀가 얇으세요. 네. 저 약간 농담처럼 얘기한 건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시 줄은 몰네요 <웃음> 이렇게 발 빼잖아요. 이렇게 발 빼는데. 이 이런.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웃음> 진짜 억울해서 <웃음> 저는 이 저자가 그 트랜스젠더리즘과 성 노동을 네.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엥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근 네. 그걸 빼고는 약간 이 시장 페미니즘과 어떤 대중문화 속 광고 속 이런 페미니즘 이미지에 대한 개론서로는 네. 정말 훌륭한, 입문서로는 이렇게 괜찮은.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거슬리는 점이 있지만. 부드럽게 여성을 죽이는 법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음. 책들보단 이걸 읽는 게 어, 훨씬 낫죠. 음, 그렇죠. 훨씬 낫고. 네. 그리고 되게 그 이것도 이제 사례들이 거의 미국 사례긴 한데 네. 되게 최근 사례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아는 사례들도 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네. 최근 비욘세, 마일리 사이러스까지 내려와서 네.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케이티 네. 페리나. 네. 그래서 어, 이건 괜찮지 않을까? 한번 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약간 지금 한국은 뭔가 이 시장 페미니즘이 막 들어오는 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지금 빨리 읽어둬야 하는 책이 아닌가? 네. 네. 지금 읽기 좋은 책이다. 네. 지금 읽기 좋은 책이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네. 그, 여기서 말하는 시장 페미니즘이란 뭔지, 마스님이 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페미니즘 앞, 먼저 페미니즘 앞에 뭐가 붙으면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시장 페미니즘이라는 게 이게 어떤 페미니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페미니즘을 어떻게 이용당하는가에 대한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 마케팅, 뭐 경제적인 방면, 뭐 이런 대중문화 쪽인 부분에서 음. 여성주의를 왜곡하고 여성주의를 착취시키는 수단으로서 페미니즘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이 페미니즘 앞에 뭐가 붙으면 안 네.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네. 이 책이나 이 시장 페미니즘을 다룬 논문들에서 찾아낸 네. 여러 이름 붙은 페미니즘을 봤는데, <웃음> 상품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파워 페미니즘이라고 명명된, 이거는 이제 광고와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대중문화 영역에서 추동해온 움직임이다. 네. 이런 것을 파워 페미니즘이라고 한다. 하면 우리 약간 느낌 오죠? 근데 여기서 한발더 나간 개념이 있어요. 가가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인데 네. 가가 가가페미니즘인데 이거 진짜 황당해요. 왜냐면 여성성을 강조하는 걸 전략으로 삼은 페미니즘이라고 그 미국에 있는 스카들이 이게 명명을 한 거죠. 이것은 가가페미니즘이다. 그래서 그 성적 대상화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폭발적인 움직임과 다양한 메시지의 복합적인 활용으로 선정 성을 무화시키며 성 정치학의 다른 의미를 이끌어내는 페미니즘이다.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개소리에요 입이 있다고 말을 <웃음> <보자>. <웃음> 내가 가가가 그러니까 개짖는 소리인가 봐요. 가가가가가가가 오해 안 됩니다. 사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페미니즘에 관한 논, 논문이나 해외 저서들을 볼때 이런 네. 개념들은좀 거르고 봐야 되는? 네. 그 가장 기본적인 레디컬 페미니즘, 리버럴 페미니즘 이 이상은 나가면 안 된다. 예, 네, 별로 <웃음> 우리의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어, 사실 운헌님이 방금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예요. 그 코르셋 쫙 조이고, 어. 코르셋 조인 게 되게 퍼링, 네. 퍼다나 가슴 ]가요? 크고, 걸뽕 크고, 허리 짱 얇은데, 나 존나 남자들한테 막 내가 할말다 <웃음> 하고, 나 완전 나 완전 팔개 얇은데, 나힘 쎄. 이런 느낌이죠. 두 그런... 아리파인가요? <웃음> 약간 그런 느낌. 가가 페미니즘이 레이디 가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음. 논문을 보다가 체했어요 어, 이게, 어,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아. 더 이상 못 봐가지고. 근데 약간 아유. 그런,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정 페미니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어떤 생산하고 있는 교묘하고 과장된 논리들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죠. 네, <웃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시간 동안 네. 완전 조전 올 <웃음> <웃음> <이> 논리들이 <웃음> 있죠. 근데 뭐이 책에서 그런 문장이 나와요. 변화의 가능성을 낙관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그런 논리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러니까, 어떤 페미니즘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페미니즘 이론을 알고, 네.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봤을 때, 네.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것보다는, 뭔가 나, 뭐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일수록, 이 시장 페미니즘에 빠르게 흡수가 된다는 거죠. 결국에 그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렇죠. 이해하지 못했거나, 외면하고 싶거나. 네. 네. 그러니까 자꾸, Can do anything, 이, 막, 코르스 빡 조여서 이렇게, 이런 자세 있잖아요. 걸프러쉬 이런 거. 하고. 네, 그런 거, 막, 까만 립스틱 바르고. 네. I will kill you,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듣고 있냐? 안 듣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웃음> 네. 왜 듣고 있어요? <웃음> 그래요. 그렇죠. 어쨌든. 어쨌든. 페미즘 <웃음> 광고들에서, 네. 공통적으로 행하는 팽이씨가 있죠. 아,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저번 방송에서도 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 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펜버타이징이요? 네. 펜버타이징이 이 페미니즘과 그 광고 애드버타이징이 네. 아. 네. 합성어예요. 아. 합성어인데 성평등을 주제로 하는 광고라는 용어인데 근데 와. 이 펜버타이징의 사례들을 보면 약간 엥? 네. 이런 경우가 <웃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뭐 여성의 권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어떤 컨셉으로 잡은 광고들이죠. 그러니까 음. 예로 들자면 나이키 그 앰버시와 박나래 씨가 네, 나왔던 맞아요. 그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네. 그렇죠. 그거였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나이키라는 그 스포츠 브랜드의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지만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를 그러니까 마치 페미니즘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웃음> 네. 어떤 이미지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소비하는 게네 페미니즘적이다. 라는 네, 너가 페미니스트가 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처럼 네. 이해시키고 그런. 근데 이런 광고들의 특징은 네. 뭐냐면 그 여성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을 받아 마땅한 거라는 어떤 되게 이걸 뭐라 그러죠? 좀 되게 시혜적인 어떤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그 여성들에 대한 자존감을 부여하고 맞아요. 되게 긍정 너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네.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네.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생각이 너도 다할수 있어. 네. 너 네. 위대해. 너는 네. 이것도 할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이게 잘 들어보면 되게 기분이 좀 이상하죠. 이상해. <웃음> 맞지? 네. 그 광고를 보는 그 시청자가 네. 생각할 때 그니까 이 책에서 든 나이키 얘는 우리나라 네. 나이키 광고가 아니라 그 전에 네. 그니까 그 어린 여성들에게 뭐 공을 주고 그니까 이 여성에게 음. 소꿉놀이가 아닌 그 음. 축구공을 주고 네. 뭐 힘을 기를수 있게 해 주고 뭐 이런데 그 광고를 보면 사실상 시청자 남성 시청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여성을 건강하고 어, 훌륭한 여성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나의 호의가 필요하다. 네. 라는 식의 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광고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 정도의, 그러니까 축구공 정도의 호이면내 인권이 올라갈 거라는 어떤 과장된 허상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 광고 속에서. 이페머타이징의 그런 허점들에 대한 걸이 책에서 되게 설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죠? 그 나이키, 한국에서 나이키 예를 들자면, 네. 여기에서 그 보고 왔었는데,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뭐 축구하는 모습도 있고 다른 운동하는 모습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 네. 중간에 포스트잇으로 나의 몸, 나의 선택 이런 음. 메시지를 이렇게 쫙 클로즈업하는 네.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결국에 내가 너에게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를 주겠다는 라 의도가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광고를 보면서 광고를 보게 하는 자체가 여권을 신장시킨다는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되게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던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으로서 <웃음>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여성들이 대부분의 여성들은 코르셋 산업에 녹아 있는 그 노예들이잖아요. 이런 노예들이 이제 꾸민 노드를 한참 하다가 지치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라는 위대함을 믿어. 난할수 있어. <웃음> <웃음> 이런 거를 하게 해주는 자극제가 되지 않나. 그렇죠. 이 페마타이징이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광고 하나를 보고 그 질레트 광고도 그 저번 방송중에 나오는 그런 네네. 광고들을 보면서 인식 변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식은 가부장제 안의 인식이죠. 네, <웃음> 너무 그러니까 전혀 실제 체제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의 페미니즘만을 네. 이야기할 뿐더러 네. 네. 그런 광고를 봄으로써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소비자들은 나는 어, 이런 환경 안에 살고 어, 있다라는. 어, 이런 광고가 나올 정도로 여권이 네. 신장했다. 전혀 아닌데 <웃음> 이런 환상 속에 살수 <웃음> 네. 있게 하는 그런 거였고 광고의 가장 큰 대표적인 <웃음> 역할이기도 하고 자꾸 말문이 <웃음> 막히시네요 오늘 <웃음> 네, 마스님 <웃음> 빡쳤죠? 네 <웃음> 아니 그 보는데 이 뒤에서 이제 여성 해방 관련해서 이야기를 네네네. 하는데 이게 단어 하나 하나마다 발작 버튼이 숨어 있구나. <웃음> <이번엔 웃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번 방송에서는 뭐그 동안의 여성 혐오적인 광고 짚고 뭐 네. 광고가 그래도 조금 변했다 이런 얘기를 가벼운 얘기를 했죠. 가벼운 얘기를 했는데 네. 그이 광고는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구나. 미디어라는 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자 인식이 달라지니까.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부터 말씀을 네. 드릴 건데 <웃음> 뭐가 있죠? 어떤 이렇게 바뀌어가는 광고가 결국 다시 여성을 억압 억압하고 있는 그런 종류로 뭐가 있죠, 서주님그 MFP라는 <웃음> 그 여성 속옷 브랜드가 있는데 네. 유명한 제일 유명한 상품이 이제 볼륨이 진짜 빵빵하게 들어간 그런 브래지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가가페미니즘 <웃음> 그런 것과 <웃음> 그런 거랑 생각해 보면 브래저라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인데 요즘에는 근데 그건 그걸... 나 자신을 표출하고 네. 자신의 섹시한 그 네. 이미지를 내가 직접 하겠다 이게 되게 굉장히 주체적이다라는 이미지를 네. 남기고 있죠 미란다 커 같은 모델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러니까 너가 가부장제에서 너무 힘들고 너 힘든 너의 그 현실을 현실에서 좀 탈출할 수 있고 너를 해방시켜 줄수 있는 건이 물건이야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예쁜 브라를 입어 봐. 어, 넌 해방되고 있어. 너는 <웃음> 성적 주체를 가진 사람이야. 너는 너는 존나 섹시해. <웃음> 너 너의 <성>, 브라 <웃음> 입어 빨리. 너 존나 페미니스트야. 이런 느낌인데 <웃음> 성적 어압에서좀 해방되기 위해서 이 브레즈를 입으면 입으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럼,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이제 더 이상 창피를 당할 필요도 없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 해방의 의미를 부여한 상품이라고 하면 이 책에서는 담배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담배의 소비층을 늘리기 위해서 담배 회사가 꼼수를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가정에 있는 가정주부인 여성들에게 담배를 팔기 위해 담배가 마치 그 집안일에서 여성을 해방시켜주는 여성의 수동성을 완전 이렇게 전복시켜주는 상품인 것처럼 담배를 팔기 시작한 게이 해방이라는 의미의 상품화의 처음이라는 거죠. 가사노동을 한참 하고 있지만 힘들 때 이런 담배를 피면서 이 가사,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어. 이런 건가요? 네. 너는 이 체제의 반항적인 여자야. 라는 이미지를 파는 거죠. 실제로 나는 네. 그 담배 피는다고 해서 내가 가부장제 속에서 행해야 되는 노동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담배를 피우으로써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거죠. 어 나는 담배 피우는 여잔데 <웃음> 나는 얌전한 여자가 아니야. <웃음> 오늘 <웃음> 말투가 <웃음> 사실 제가 현장 살다 와가지고 그 자댕이들 말투가 약간 내 지금 쩔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웃음> 중간 중간 에 당황스럽네요. <웃음> 그래서 이 볼륨업 브라라든가 질 세척제라든가 그러니까 여성이 약간 숨겼어야 하는 어떤 상품에 이런 해방성을 부여해서 너 이거 자 자신감 있게 이 상품을 써라 라는 식으로 네네.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면 지금은 어떤 이 상품보다는 소비자 선택 자체를 해방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네. 광고에서. 네. 이런 질세척제, 이런 브래지어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여성들에게 해방적인 특성을 준다. 너는 이런 물건을 사용하면 해방성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처음에는 광고를 하면서 여성들이 이런 물건들을 사용하면서 본인들은 이제 가부장제에서 해방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험, 나는 가부장제에서 해방된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해방적인 인간이야. <웃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생각에서 좀더좀낙관을 얻고 조금 맞아요. 더 자신만만해지기 위해서 광고들이 이제 점점 너희, 너가 하는 이 선택들, 너가 이 상품을 고르는 선택들, 이 행위들 자체가 굉장히 해방적인 거야라는 이미지를 주입을 하고 그러면 이 여성들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아, 그래.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해방적인 인간이 되는 거야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런 느낌이죠. 페미니즘 배지 가방에 달고 네. 강남역 네. 지나가면서 <웃음> 나는 페미니스트. 이런 느낌이죠. <웃음> 페미즘 양말, 긴바지 안에 네. 신고 네. 아, 난 페미니즘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음. <웃음> 이런 것 같은 음, 그런 이런 거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시장 페미니즘 속에 이런 페미니즘 패멀타이징들은 네. 개인적인 소비를 굉장히 강조하죠. 네. 네. 그리고 이그 사회적 맥락에서의 그 상품의 객관적인 가치를 따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어떤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어이 상품이 어떤 어떤 점에서 좋고 어떤 어떤 점에서 내가 이걸 이용해야겠다는 라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걸 써서 페미니스트로 인정받아야겠어. 나는 해방된 여성이다. 라는 그런 기분을 자꾸 사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결국 악순환이거든요. 맞아요. 불필요한 소비를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고 있고 네. 이거를 보면 약간 다른 생각도 드는 게 맥락을 완전히 무시를 하면서 너의 선택에는 맥락이 있어. 맞아요. 라는 너의 네. 주관성을 믿어. 약간 이런 네. <웃음> 생각을 선택을 하, 방향을 제시를 하고 네. 그러니까 온 미디어에서 여성한테 가짜 경험을 파는 거예요. 네. 이게 해방이라는 실제로 해방이 아닌 것을 해방으로 여기게끔 어떤 이미지를 계속 소비하게 만들면서 네. 그 여성의 돈을 또 가져가잖아요. 네. 소비를 이런, 해야 되니까. 네. 광고를 보고 상품을 사면서 네. 이런 체험, 체험을 하고 환상을 느끼고 그냥 꿈을 살다 오는 거죠. 근데 그 해방감을 실제로 그러니까 해방되는 그 분위기를 산 여성들은 실제로 네. 해방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음> 자기가 주체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이고 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가부장제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부장제 그 안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네. 그걸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온 미디어가. 네. 자기 안에서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해방됐어. 라는 그런 고양감을 느끼게 하면서 맞아요. 더 이상 이제 그 사회 자체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않게끔 음. 안주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고 있죠. <웃음> 지금. 아, 나 약간 힘 빠지는데 지금. 어.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 사례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그렇죠. 네. <웃음> 그렇죠.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그 회사들, 기업들이 새로운 소비층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기 위한 어떤 방식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얻어 걸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웃음> 페미니스트여서 우리에게 펜퍼타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먹히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실상 지금 우리가 어떤 소비 선택을 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로 소비 선택을 하지 않아요. 네.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와 명분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상품을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생리대가 있더라도 뭔가 더펜버타이징을 많이 한 생리대를 여성 소비자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이미지를 결국에 소비자는 그런 이미지를 쓰는 게 자신의 제시하는 방향성과 맞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냥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남성 광고주들이나 상품을 파는 그 판매업자들은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냥 적당히 이용하고 버리고 버리고 그러니까 음. 일종의 어떤 광고 업계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을 했을 때 네.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네. 타협하고 하지만 체제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의 페미니즘적 네. 메시지만 유포를 해서 소비자들을 네. 계속 붙잡아놓겠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너무 많은 여성들이 속아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점점 길들여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올려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특정 브랜드들 엄청나게 올려치기 하면서 다르다. 이 광고 좀 달라. 어. 여긴 좀 다르다. 응. <웃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어떤 광고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좀 되내어야 하지 않나? 네. 광고라는 거는 사회운동 분위기를 반영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죠. 결국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게 광고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광고는 판매하는 상품과 실제 페미니즘을 결합시키지 않아요. 결국에 그냥 물건 팔아먹으려고 페미니즘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포장지에 포장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지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는 얘기가 오늘 약간 우리 방송의 골조죠. 네. 네, 그리고 광고 페미니즘이 시장 페미니즘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상품 페미니즘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저는 없었지만 광고 <웃음> 페미니즘에 대해서 <웃음> 이야기를 하셔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그렇죠. 페미니즘이 대세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기회주의적으로 페미니즘을 이용하는 상품 중의 하나로 이 책에 나온 예시를 제가 들고 왔는데 네. 미국에서 할머니 팬티 유행한 사건 하나요? 할머니 팬티라고 그러니까 끈이나 어떤 레이스나 호피 무늬가 없는 그러니까 섹시얼하지 않는 어떤 할머니들이나 입을 법한 팬티를 유행 시킨 거죠. 이 팬티를 그 <웃음> 책에 끈 팬티가 아니라 네. 할머니 팬티를 입는다는 그게 나오는데 저는 놀랐어요. 끈 팬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속옷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끈으로 된 팬티를 헉, 디폴트로 입었다는 거죠. 모두가 <웃음> 입었으니까 지금 할머니 팬티 유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네. 일반적인 팬티를. 근데 그 할머니 팬티 유행을 한그 뭐 SNS에 뭐 이렇게 인증하고 할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 젊은 여자들이 그냥 <웃음> 그 팬티 입고 나는 이런 할머니 팬티를 입는. 나는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속옷을 입는 여자가 아니야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러 내지만 기절하겠어. <웃음> 그 할머니 팬티 나는 할머니 팬티를 입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는 조건이 있어요. 젊고 <웃음> 섹시하고 성적인 하미가 가진 사진을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여성이면서. 페미니즘 이슈에 관심이 있대, 그것이 남성 혐오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만이 그 할머니 팬티를 입고 이걸 유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봐봐요. 할머니 팬티 입, 입는 게 유행이라고 해서 여건이 신장된다는 그런. 근데 어, 어, 그냥 어, 지가 편한 팬티를 어, 입는 거죠. 네. 다 들으셨죠? 아, <웃음> 어,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게 또 유행처럼 번진다는 거는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책의 저자는 시장 페미니즘이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패션 분야에 침투했다는 증거다라고 이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거 맞는 말이죠. 네. 네. 한국에서는 이런 걸로 레깅스 같은 거 있지 않나. 아 <웃음> 운동하러 가면 이제 햇빛 비치는 런닝머신 아래에서 브라탑 있고 레깅스 있고 이어폰 끼고 뛰는 여성들. 이런. <웃음> 근데 진짜로 운동할 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니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레깅스? 뚱뚱하면 뭐 어때? 어, 어. <웃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웃음> 죽을래? <웃음> 네. 그런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변, 그 특히 남자들이 볼 때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굉장히 섹슈얼한 거죠.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는, 아, 나 자신. 너무 멋있어. 이렇게 나는 생각하지만. 운동하는 멋진 나에 빠져있는 그자도취에 빠져있는 그 여성들을 남성들이 얼마나 섹슈얼하게 소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여성들이 레깅스를 입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매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깅스가 굉장히 요즘에 잘 팔리고 있는데. <웃음> 그리고 사실 그 대상화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엄청나게 야막 가슴이 다 나오고 뭐 끈으로 된 팬들이 입고막 몸매를 부각시키면서 춤추는 것만이 성적 대상화가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 레깅스라고 하는 다리를 이렇게 쫙조여주는 옷을 입게 만드는 소비 계층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뚱뚱했어서 이런 거 입는 게 나한테는 탈코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 네. 나는. 화장을 평소에 못했었는데 난 자신감을 찾고 이제 화장을 하게 됐으니까 나한테는 화장하는 게 탈코르셋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이 시장 페미니즘 논리에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 가짜 가짜 경험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냥 환상 속에 <웃음> 네. 그래서 좀 <웃음>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실제로는 약간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면을 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다 무시하고 가장 매력적이고 손쉬운 부분만 계속 부각을 시킨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뭐랄까 근데 사실 그 이런 시장페미니즘은 사실상 코르셋이랑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데 네. 이 미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네. 네. 어떤 가부장대의 산물이 아닌가. 네. 요즘에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이데올로기를 놓지 못해서 다양한 아름다움이 최고다. 너에게도 아름다운 너도 아름답다. 너도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바꿔서 모든 평범한 여성들까지도 모두 아이 미라는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더 이상 이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아... 전략을 취하고 있잖아요. <웃음> 그래서 이제 음 신자유주의와 현대페미니즘을 비교하는 그 문장을 제가 뽑아왔는데 네. 이 둘은 둘다 소비자의 선택과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시야를 좁힌다라고 지금 써놨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스님? 제가 그 음. <웃음> 되게 이거를 어렵게밖에 설명을 못하겠는데 네. 한번 해볼게요. 네네. 도전! 도전! <웃음>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신자유주의와 그 신자유주의 80년대, 1970년대, 80년대 부근부터 탄생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와 이와 함께 맞물렸던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죠? 네.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결합을 하면서 여성들이 이제 원래 있었던 이런 기본적인 현상에서 각각의 여성들이 개인적인 거라 맥락적인 정의를 선택하면 기존의 혐오적인 관념을 해체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기존의 뭐 예를 들어서 음 그러니까 수동적인 여성상을 벗어나기 위해 내가 네. 뭐 망사 스타킹 신고 빨간 립스틱 바르고 남자들한테 네. 심한 말하고 다니면 그게 나의 내가 해방됐다는 증거라고 네. 믿는다는 거죠. 네. 그거를 남성 이 남성주의를 깨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내가 혐오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나의 개인적이고 맥락적인 정의이다라고 스스로가 정의를 하게 되면서 이러면서 그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신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그 해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웃음> 네. 모든 것을 해체하고 주관적이고 이 맥락적인 것을 따르고 절대적인 것은 없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모든 기존에 있었던 모든 남성적인 것, 모든 진리들을 내가 해체한다. 를 그러므로써 이제 탈가부장제를 하고 탈사회를 함으로써 나는 된다. 그...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에 이거는 자신의 맥락을 따른다고 하지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있었던 사회적인 맥락은 전혀 읽지 못하고 네. 이해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소비자의 선택들이 얼마나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주체적인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약간 환상에 빠지게 하는 음.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 다행이네요. <웃음> 어쨌든, 그래서 또 마스님께서 뭔가 더 짚어주시면서 그 엘리트주의와 나르시시즘의 결합이라는 말씀 말을 썼어요. 네, 이게 그 시즌 2때 여성 소비 때 한번 했던 얘기거든요. 네네네. 이게 옛날에는 그 페미니즘을 팝니다라는 책에서 엘리트주의와 나르시시즘이 결합을 했다. 이런으로서 여성들이 얼마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저는 이거를 과거 때는 달리 이제 여성들이 이제 학력이 높아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엘리트 그 사회 중심의 핵심에 이제 뛰어들고 싶다는 욕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므로써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엘리트 남성이 없어도 나는 똑똑하고 주체적인 여성이다 음.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걸 믿으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적당하면 자기 애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이제 광고 페미니즘이나 시장 페미니즘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함으로써 이런 상품, 페미니즘적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나는 이런 똑똑하고 주체적인 여성이야 라면서 네. 본인을 스스로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증명을 한다는 그 행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표현을 하면 내가 똑똑하니까 난이 물건을 샀어. 그러니까 난 똑똑하고 주체적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데. 네. 주체성이라는 게 결국 이여성운동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주체성이라는 걸 자신이 <웃음> 그러니까 나는 대상화되지 않을 거란 자신감이 있는 거죠. 결국에 이미 대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함몰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부장제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가부장제에 매물된 사람을 <웃음> 어떻게 <웃음> <해>? <웃음> 정말. 자기 도취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자기 도취에 빠진 여성들과 네. 이 자기 도취, 그러니까 자기 도체에 빠진 여성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여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아, 네. 지키려고 하는. 네. <웃음> 근데 어 낙수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네. 어떤 거죠? 어 경제 용어였던 낙수효과에서 유래한 건데 그 사회학자 트레시 맥밀란 코트미 만든 용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낙수 효과라는 것 자체는 음, 가장 부유한 계층의 권리랑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와서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이롭게 할 거다라는 이론인데 네. 이거를 이제 페미니즘에 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 중요한 지위에 오른 여성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여성들의 지위가 다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음. 라는 이론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네. <웃음> 그런 여성들이 많으면 뭐예요? 그런 여성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중요한 지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음, 전잘 모르겠어요. 가부장자 안에서 중요한 위치잖아요. <웃음> <웃음> 그것도 그렇고 그 여성이 높이 올라가면 자기 여성인권이 올라가 자신의 인권까지 올라간다고 믿는 수많은 여성들이 그 여성을 또 쉴드치고 그러니까. 그렇죠. 보도, 보 해야 되죠. 무조건 여자는 여자 편이어야 하고 그런 건 맞는데, 그니까 러 실제로 그 여성이 하는 행위가 정말 여성적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 뒷전이고, 일단 이 여성을 위로 올리고 보겠다는 네. 그런 네.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물론 여성들을 이제 위쪽으로 올리고 우리가 이제 푸쉬업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맞아요. 그 여성들이 어떤 행태를 위쪽에서 보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 그렇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또, 이거 가지고 여자 팬다고 생각하겠는할것 같은데. 그 여자가. 진짜 나 피터갈 <웃음> 것 같아, 너무 짜증나가지고. <웃음> 근데, 그런, 이런, 뭐랄까. 낙소 페미니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온 반 여성적인 인물이 있다면. 네. 누가 있죠? 서진이면. 메릴 스트립을, 음, 예로 들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는 누가 있죠?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사실 한국은 일단 연예인들이 저 페미니스트에요라고 말할 수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연예인 중에 찾기 힘든, 거 왜냐면 뭐, 뭐, 인스타 마팔 끄는 거 가지고도 <웃음> 뭐 난리 나잖아요. 82년생 김지영 책만 읽어도 응, 난리 나고. 시즌도에폰 케이스 했다고 네. 난리 나고 이랬기 때문에 한국 연예인은 모르겠고, 그 레이체 메가담스의 경우에는 데뷔 초부터 되게 꾸준히 여성, 네. 여성 배우,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던 배우인데, 어, 모유 수유를 성적 대상화하는 화보를 찍었죠. 그러면서, 아, 맞아요. 음, 이건 당당해야 한다. 모유 수유가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 했지만 어 유축기, 그러니까 가슴을 내놓고,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코르셋을 착용을 하고 가슴을 내놓고 유축기를 달고 있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성적 대상하고 음. 당당하게 성적 대상을 하겠다. 네, 이런 식의 뭔가 반여성적인 태도. 네. 실제로 엠마 화슨 같은 경우에도 유엔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 네. 그 성적 대상화하는 화보를 찍었잖아요. 아, 그래놓고 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페미니즘은 다른 여성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거 스카에서 엄청나게 들고 다니는데 그, 뭐, 어,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할까? 네, 실제로 이런 그런 이거죠.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여성을 네. 계속해서 촬영하고 올려치면 그 여성이 실제로 페미니스트인가? 그 여성이 실제로 그 위치 올라갔을 때 반여성적이지? 반여성적인 행태를 하지 않는가? 그래 우리한테 여성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네. 낙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한 명의 인권이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 인권까지 한꺼번에 올립니까? 다 같이 그냥 해봐야지. 한 명의 인권이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그한 명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네. 여성인 거지.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너무 빠져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영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웅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영웅은 없습니다. 그 자, 그, 페미니즘, 페미스트가 되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자의탁을 한다던가, 네. 뭐 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의 말이 맞으니까 모든 걸 믿겠다라는 이 무비판적인 태도나 사고 같은 거를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폭언을 들으실 때도 마음껏 비판해달라, 이런 얘기도. <웃음> <웃음> 그 사회운동에서 <웃음> 어떤 얼굴을 찾을 때그 운동은 망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운동이든. 여성운동도 똑같아요. 여성운동에서 어떤 여성의 얼굴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익명으로 라디오를 진행을 하는 건데 네. 아, 요즘은 좀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뭐 청취자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고 여성서사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 보자면 저는 약간 여성서사나 이런 매체에서 완전 무식자거든요. <웃음> 평소에 대중문화 소비를 안 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웃음>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나이키 광고 있지 않냐? 네. 근데 그게 뭐예요? 했거든요. <웃음> 저분 거의 그 모든 속세와 인연을 끊으신 분이라 상생 네. 때문에 TV를 본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돼가고 <웃음> 핸드폰도 이제 포권 찾아보는 거 말고는 유튜브에서 보는 것도 없고 그냥. 현생 사느라 바빠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웃음> 문하님께서 그럼요 가르쳐 주시리라 믿고 사실 여성 서사는 따로 회차를 빼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정말 네. 많은 결의 서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여성 서사 이것이 여성 서사인가 아닌가에 네. 대한 기준이 거의 그러니까 여성 서사 영화라고 막 홍보하는 영화들을 실제로 가서 보면 여성 서사 가 아닌 경우도 있고. 네. 백달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들어가면 딱 백달 테스트만 통과한 영화가 있고 그러니까 백달 테스트는 뭐냐면 어, 두명 이상의 이름을 가진 여성 인물들이 등장해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남자와 관련 없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한 테스트가 있는데 사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기준이거든요. 이 백달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 친화적인 영화라고 절대 부를 수가 없고 실제로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경우에는 딱 백달 테스트만 통과시켜요. 모든 영화에서. 더그 백달 테스트 이상의 여성 인물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 그 영화에 그 새끼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어떤 게 있죠 헤이트풀 에이시나 네. 바스타즈 거친 녀석들이나 음. 장고 분노의 죽였다. 음. 이런 음.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들을 보면 딱 진짜 백달 테스트만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토란티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웃음> 할 말이 많죠 네,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웃음> 네. 좀삭히고 네. 네. 그리고 어 여성서사 하면 보통 대부분 여성이 나와서 여성의 이야기를 하면 여성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보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전혀 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네. 착각이죠. 그리고 사실 그 여성들이 나와서 여성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결론이 가부장제로의 회귀를 이야기하는 작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건 여성서사가 네.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지금 전혀 정립이 되진 않은 상태에서 여성서사 영화가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네. 자꾸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한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거는 네.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네. 불매운동 조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저는 그건 자세히 모르고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알것 같은 게 그게 실제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고 그 유관순 네. 열사와 네. 그 같은 방을 썼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인 건 맞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영화를 실제로 딱 까보면 가부장제 안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다. 누군가의 네.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어머니인 네. 여성들이 다 같이 나와서, 그리고 아주 뭐 스포, 이거는 사실 영화가 내렸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자면 자주 아기라던가, 네. 관순아 너도 나중에 아기를 낳아야지 이런 대사도 음. 나오고요. 네. 그 배를 많이 맞아서 하혈을 하는 장면을 되게 의미 있는 포커스로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 감방 안에서 아기를 낳은 그 아기를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살뜰하게 보살피는 장면도다. 그러니까 이런 중첩되는 이미지. 그 네. 영화에서 유관순은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엄마가 되지 못한 불쌍한 소녀야 라고 직접적인 대사를 말하진 않지만 그 영화에서 계속 중첩시켜서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결국 가부장제 속에 있는 어떤 여성에 도달하지 못한 여성을 좀 연민하는 눈빛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시선은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만한 시선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한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성서사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단순히 여성인물들이 나와서 여성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성서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네. 사실 이거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가 뭐 그게 틀렸다, 이게 맞았다 할순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여성서사 영화에 대한 그 열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들도 이제 슬슬 여성서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뺑반 같은 경우에도 여성서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왔지만 실제로 그건 여성서사가 아니죠. 네. <웃음> 그래서.. <웃음> 랩을 하셨네요. 아, 네. 랩을 또 해버렸는데 <웃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중매체에 여성을 등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어떤 그런 대중매체에 많은 여성들, 다양한 여성 수사들, 기존에 그 가부장제가 정해놓은 여성, 여성성 여성 밖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좀 자유로운 소재들의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캡틴 마블 같은 히어로들도 많아야 우리가 어떤 인식함양에도 좋고 그런 거에서 탈피하고자 우리가 여성 수사를 원하는 건데 지금은 여성 수사 영화 무조건 패지마. 여성소생영화, 무조건 잘 돼야 되니까 무조건 패지 마라고 하는데, 네. 잘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을 안할순 없어요. 비판 안 하고 무작정 이렇게 부둥부둥 해주다 보면 한류도 꼴 나는 거예요. 코로에꽉 조이고, 망토 두르고 나와서, 걸스캔도애니팅 한다니까요? 그리고 집 들어가서 밥침하고밥 한다고. 밥안 하겠지, 파스타 먹겠지. 파스타 먹으면 그게 가, 집안일이 아니냐? 아, 진짜 짜증나네. 어쨌든, 어쨌든. 네. 어 이거 그, 어 음, 음, 죄송합니다. 네. <웃음>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여성 서사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하다 그러나 네. 우리가 음, 여성 서사를 소비할 때 네. 비판적인 수용이 필요하고 이런 네. 비판적인 이야기나 담론들이 적당히 활발하게 있어야 이것도. 격, 질이 어, 올라가고 올라가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네, <웃음> 너무 네, 흥분했는데 <흥미로운> 네, <웃음> 네, 그래서 여성소사는 따로 따로 네. 회차로 뽑겠지만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그 사실 여성소사도그 시장페미니즘의 어떤 논리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시장페미니즘에서 어? 이야기하는 그 여성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봐봐요 탈코한 여자 나온 여성소사 영화 본적 있어요? 없죠. 아 죄송해요. 저는 영화를 본적이 없어요. 아, <웃음> 없어요. 네. 그렇군요. 없어요. <웃음>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연예인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웃음> 아, 앞에 말한 엠마왓슨 비욘세로 등치할 수 시킬 수 있는 네. 어떤 연예인의 얼굴 그 삼원칙이 있죠 비욘세가 말하는. 아, 이게 비욘세가 말하는 상원칙이라기보다는 비욘세의 등장으로 생겨난 많은 페미니스트들,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거죠. 페미니스트들은 결혼과 출산에 윤리적으로 반대하지 않아도 되고, 패션 감각 자랑해도 되고, 남성 혐오론자가 아니어도 되고. 비욘세가 그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팝 가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여성운동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운세라는이 가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노래들 있잖아요. 네. 그 노래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답은 나오지 않나? 아, 전 사실 비운세를 생각하면 노래는 떠오르지 않고 딱그 정형한 데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아. 긴 머리와 네. 굴곡 있는 몸매와 그걸 강조하는 수영복 같은 네. 옷과 그리고 굉장히 언, 퍼, 퍼, 퍼펙트한 퍼포먼스 아. 같은 게 생각이 나지만 사실 비운세가 하고 있는 그 비욘세라고 하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상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실제로 흑인 여성과도 거리가 멀죠. 네. 비욘세가 진짜 페미니스트고 여성 인권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라면 왜 미국 사회가 흑인 여성에게 바라는 백인 여성스러운 모습에 그걸 유지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라는 비운, 생각이 들죠. 네. 비욘세가 흑인 여성이 아니라 그냥 구리빛의 피부를 가진 어느 여성이 되어버린 그 이미지라는 게 그런 것도 <웃음> 이것은 실제로 흑인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죠. 비욘세들 네. 가발을 쓰고 그 모든 게다 백인 가발을 쓰는 모습 자체부터 굉장히 반페미니즘적인 건데 백인의 미의 기준에 개수, 굉장히 네. 부합하는 네. 여성으로서의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여성 그셀럽들이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셀럽들의 등장이 실제로 여성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게 단기적으로는 반짝 어떤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순 있죠. 그런데 그 이미지를 바꾼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회의 반항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세련되고 멋지고 쿨한 이미지의 페미니스트적인, 페미니스트도 쿨하고 예쁘고 감각적이야 라고 말하는 그 어패가 있다는 거지. 그 문장 자체에 어패가 있잖아요. 그런 건 페미니스트가 아니죠. 쿨하고 멋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체제 전복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남들 눈에 쿨하고 멋져 보여야 하지? 그래서 나는 그 이런 이런 비욘세 엠머와슨도 뭐 차트하고 저는 사실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뭐 제가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자기 너. 너 같은 사람이 페미니즘 하는 거다. 내가 페미니즘 하는 게더 이득이지 않겠어?라고 대놓고 얘기를 아. 한 유명인이 있었어요. 네. 굉장한 오만이죠. 네. 그런 사람 한 명이 코르셋 꽉꽉 조이고 나 페미니스트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여성, 여성인권은 신장되지 않아요. 이 여성들은 다. 일단 연예인이고 연예인이라는 것은 그 광고 페미니즘과 시장 페미니즘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끌어는그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남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미지 그러니까 코르셋을 쓰고 가부장제 순응하고뭐뭐 뭐 예를 들면 꽃꽂이라던가 막 이런 취미를 하면서 되게 자신의 그 코르셋 꽉꽉 담긴 그 이미지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페미니즘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여성 인권에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당장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 페미니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겠다. 페미니즘은 그런 게 아니다. 공격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여성운동이 왜 남한테 보여지기를 왜 걱정을 하면서 유명인들이 막 페미니스트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그 사람들의 파급력이 결국 우리한테 다안 좋게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만 봐도 알수 있죠.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비욘세가 페미니즘을 그렇게 주창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비욘세를 보고 자란 애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돈나, 비욘세 그리고 레이디 가가를 이어가는 <웃음> 그 공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에서 어떤 백래시를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언론이 어떤 페미니스트를 이렇게 초점, 이렇게 뭔가 조명을 할 때는 네.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이름 사회 운동에 대한 것에 조명을 하는 게 아니라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한 그 사람의 어떤 용기라던가 네. 페미니스트의 새로운 어떤 이미지, 페미니즘을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진 용기,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성. 그게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네. 때문에 이미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페미니즘은 우리가 원하는 페미니즘과 결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대중문화가 페미니즘의 오명을 벗길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페미니즘의 오명 같은 건 없고 페미니즘 원래 이런 운동이에요. 그걸 오해해서 자꾸 이상한 데다가 비비니까 이상한 사람들 자꾸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아직 노예의 틀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웃음> 자주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진짜 띵혼을 찾아서 네. 가져왔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페미니스트로서 유명해지는 건 그들이 다른 페미니스트들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다. 주류 매체가 그들에게서 시장성 있는 이미지를 찾아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이거 박수 한번 칠까요? <웃음> 이분이 쓰까지만 그래도 그렇할 말은 하셨다. 어쨌든 어 그렇죠. 뭐플랙핑카 아무리 킬디스럽하고 총 쏜다고 해도 하, 뭐 걔는 이제 새로 걸그룹 데뷔해서 난 달라 예쁘기는 네. 예쁘기만 하고 매력 없는 너랑 달라 이러잖아요 가사가 막 이렇게 춤 중에 이렇게 주먹질한 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전 일부러 안 봤거든요. 그리고 막 최근에 어떤 걸그룹은 뭐 화장도 메이크업도 이런 가사로 아, 나온 것도 있어요. 화장을 하고 나와서 나 엄청 진한 그러니까 센케 화장을 하고 와서 네. 아까 그러니까 이런 야. 남자 없이 잘 산다면서. 꼬른색 꽉꽉 조이는 걸그룹들도 있고 그래서 얼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쨌든. <웃음> 그래서 이, 이 부분은 선택이라는 모순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네, 좀 서주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선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할때 우리는 내 주체적으로 단순히 나만의 결정으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선택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맥락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능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네. 실제로는 능동 능동성과 수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그렇죠. 거죠. 선택은?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 이 안에서 나에게 주입된 가부장적인 생각들로. 내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그 뭐지 선택이라고 이건 모두 너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장 페미니즘에서 하는 네. 많은 광고들은 네. 선택과 권리를 거의 동일시해서 이미지를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데 선택과 권리는 전혀 다른 얘기죠. 완전히 네. 다른 영역에 있는 개념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선택과 권리의 경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마스님? 이 선택과 권리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간 다른 영역에 있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 어떤 영역이냐면 선택과 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이 이런 개념이 기존 사회의 억압적인 남성 권력을 정복할 수 있는가 음. 다른 여성들에게 저항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권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할 권리 뭐 예를 들어서 임신 중절을 할 권리, 뭐 아니면 뭐 결혼하지 않을 권리 이런 남성 기본적인 남성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이 저항적인 힘을 주는 반면에 선택은 가부장제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겠다라는 되게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이 이미지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주 역설적으로 그 시장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선택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게 모호해진다 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네. 선택이라는 게그 심리학에서 연구를 한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두개세개네개 개, 네개 정도에서 물건 상품들 같은 상품 안에서 이제 고를 때는 굉장히 선택을 잘하지만 이게 수십 개 수백 개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가 없어진다 음. 어차피 이게 인간이 이 모든 정보를 수용할 수 없고 여기서 가장 나은 선택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선택은 결국에 본인에게 가장 유익한 선택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이 선택이라는 단어로 자기 개인적인 선택을 되게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근데 이 선택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까 말한 대로 여자 패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게 반페미니즘적이라고 간주하는 게 이게 네. 오히려 반페미니즘 페미니즘적이라는 거죠. 네. 아, 그, 제가 중간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네. 사실, 어디서부터죠? 예, 연예인 페미니즘 넘어가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지금 약간 기억을 잃었거든요. <웃음> 여기 불덩어리가 있어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어, <웃음> 죄송합니다. 근데. <웃음> 네. 보면서, 네. 어 저분이 요, 되게 오랜만에 흥분 하시네. 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웃음> 왜 이랬죠? <웃음>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시장페미니즘과 상품페미니즘,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있는 광고, 미디어 속으로 들어온 페미니즘? 그러니까 네. 점점 페미니즘 친화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미디어와 대중매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이 주제, 이 책과 주제를 가지고 온건데 네. 네. 네. 이 시장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이 해방,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이 사실은 해방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제 연예인들이나 뭐 기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선택하면서 네.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반페미니즘적인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인 수용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미디어 속에서 광고와 상품 그리고 영화 여성 매체들 여성 서사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생각을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네. 그러니까 이야기도 있어. 무조건적인 그 페미니즘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네. 그것을 따라가는 건 우리에게 악효. 악, 악 영향을 악영향,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안패, 아니, 그니까, 안티페미니즘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네. 반페미니즘적인 네. 이야기다. 네. 당연히 비판이 필요하죠. 비판이 네. 있어야 발전을 하니까요. 네. 이 비판이라는 게 어떤 상품이나 광고에 있어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반페미니즘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되게 이건데 어떻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의도 필요하고 네. 굉장히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냥 아, 저거 반패인 줄안 돼.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비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소비를 아예 하지 말자고 불매를 권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이런 네. 좀더 이런 날선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고 어떤 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모두에게 이익이 될지를 네. 좀 생각을 하면서 대중매체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각자 네. 각자의 인식에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개방적인 비판을 할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고. 네. 어떤 네. 것이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결국엔 우리는 환상 속에서 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네. 영원히 그렇게 맞아요. 환상 속에서 사는, 갇혀 <웃음> <웃음> 사는 거죠. 이세 네. 이대로. 그리고 지금 내눈 앞에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타난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것이 진짜 페미니즘적인지 아닌지는 지나야 네. 아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네, 서주님 얘기하셨듯이 네. 맹목적으로 이 받아들인다고 그게 페미즘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을 더 몰아넣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네. 네. 열광하지 맙시다, 쉽게. 네. 우리는. <웃음> 아, 근데 오늘 제가 제일 열광한 것 같네요. 지금 너무 힘드네요. <웃음> <웃음> <오>. <웃음> 세상에. 이렇게 앉은 키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시는 <웃음> 것 같아요. <웃음> 너무 지금 쪼그로들었어요제 몸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방송 네. 어떠셨나요? 서준님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한 10년 늙었는데요, 갑자기? <웃음> 오이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음. 저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웃음>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죄송하네요. 이런 <웃음> 님 <웃음>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말아요. 그아 피곤했습니다. <웃음> 보니까 첫초공 기할 때 피곤한데 <웃음> 우리가 그 그때 뭐. <웃음> 이런 이야기가 전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마다 청취자분들이 죄송해하지 말라 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아, 완전 감동인데 네. <웃음> 네. 너무 감동이네요. 아, <웃음> 죄송해요. I'm not g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이야. 습관적이야. 네. 사람이. 아무튼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마스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한화만에 네, 와서 약간 감송, 방송 감각이 떨어져서 제가 아. 잘 받아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모르겠어요. 그, 마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이에 이제 약간, 뭐랄까, 지휘관? 책찍을 <웃음> 들고 있는 <웃음> 근데 또막 칭찬을 해드리면 되게 부끄러워하시고, 맞아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러면서 엄청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맨날 음. 아니다. 제가 항상 되게 뛰어들, 되게 긍, 네. 엄청 긍정적으로 막 칭찬 많이 하거든요. 나 네, 어쨌든 마스님의 혼이 담긴 네. 그 뭐였죠 방송 네. 잘 들었고요 뭐죠 어? <웃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웃음> 저 정말 넋이 나가신 <웃음> 네, 것 같은데요? 네, 저 오늘 너무 그 네. 치사량의 화를 낸것 같아요. 미나님 <웃음> <오>, <웃음> 어떠셨는지 저는 일단 평소에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주제를 딱 다뤄서 네. 어우 너무 좋았고. <웃음> 사실 이런 시정 페미니즘을 다룬 책이나 어떤 콘텐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디어에서 하행하고 있는 백래쉬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어, 저는 그 과감히 말씀을,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과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성을 비판하는 거에 너무 주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다 같이 가려면 비판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 뭐 비판이 공격이 아니라는 건데. 네. 싸우고 다시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잘좀 해보자고 하는 네. 거니까. 네. 여성에 대한 비판을 너무 주춤거리면서 주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할땐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적당한 비판과 수용 네. 그리고 칭찬 뭐 이런 시너지가 여러 가지가 네. 있어야 하는데. 네. 네. 무조건 우리가 사실 그 2015년 이후부터 해서 네. 되게 무조건 무작정 나아가자 이러면서 되게. 그냥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게 굉장히 심해서 다들 조금 지친 분위기가 좀 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까 누가 될까 봐안 하는, 못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 오히려 비판이 아니라 비, 비난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서로의 음, 신 에너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세력들? 세력, 정확히 말하자면 한남들이죠. 음, 그렇죠. <웃음> 한남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세력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뭐, 그런 권력층들 이 있고, 그러면서 에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친 시점인데, 뭐,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네. 쉬고, 휴식도 필요하고, 비판과 뭐, 네. 자성찰도 필요하고. 열심히 합시다. 네. <웃음> 얘기 드리면서 정지자분들께 네. 오늘 또 방송이 또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네. 유익한 방송이 네. 되었으면 좋겠고 네. 아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청취자분들이 자기객관화를 조금 더 자기객관화 능력이 필요하다. 음. 자신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부 분석을 하고 비판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청취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네. 왜냐면 제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대본 을쓸 때마다 내가 너무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아닌가, 내가 공부를 너무 하지 않았나 이런 아, 계속 반성과 자합 비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준님이 적당히 <웃음> 진짜 당근도 주시고 이러면서 그럼요. 되게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어쨌든. 네. 방송을 끝까지, 저희 방송이 좀 길고, 또, 막, 저 나름 재밌게 하고 싶은데, <웃음> 그 재밌어요, 우, 웃겨야 맞아요. 한다는 강박이 약간 있긴 한데, 잘못 웃기거든요. 그래서, 아, 좀 후회가 되는데. 여기 세쪽에서 제일 잘 웃기시는 분이 운나님이 <웃음> 아닐까. <웃음> 맞아요. 또 이렇게 용기 얻고 갑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얼굴에서 금해주고 <금치해줘서 웃음> <웃음> 오늘도 청취자분들께 네. 만족할 만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네.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 방송 스포 좀 할까요? 다음 방송 스포요? 두구두구두구 제가,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사실 제가 현생 때문에 저번 화에 못 나왔었는데 음. 3월쯤부터 준비했습니다. <웃음> 여성공동체. 두둠. <웃음> 이게 지금 한참 쓰고 있는 중이라서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네.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늘 획기적인 방송 주제를 준비하셨던 맛스님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빠바밤. 사회의 <웃음> <웃음> 비혼여성, 그리고 이제 다시 비혼여성 주제가 올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 드리면서 네. 자,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니다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